여기 초론 잎들이다 돋아놨어, 이거 봐. 이제 봄이 오려나 봐. 이거 봐. 이거는 그냥. 박수 보내, 난초콩 <웃음> 가루. 전자레인지에 데워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거 어제 하나 먹었어요 반에 듀얼 애기탑 샌드위치 어제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짜잔 완전 진짜 되게 크죠 40초씩? 40초씩 보면 빵 표면에 버터, 버터 갈릭이 발라져 있습니다. 음, 여기 조금 덜 발라져 있지만, 여기 보면 여기 치즈 햄, 계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맛있겠죠. 진짜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전자레인지에 데웠거든요. 치즈가 살짝 녹아있네요. 꺼내볼까? 얘는 그냥 계란이랑 치즈 이렇게만 들어있는데 어, 어제 요거 하나 먹었거든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와 속이 봐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응. 한번 먹어봐 수원이로 와봐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볼까 달콤한 달콤하지 응 차우도 응. 먹어 차도 먹어 이수원이나 응. 맛 시킬 먹어요 참맛있어 아, 맛있어 응 <웃음> 이거 몽블랑 이름을 응. 말해줘. 크림 몽블랑. 야 슬로바게트도 맛있겠다. 난 크림 몽블랑. 소원이가 잡고? 아니야, 맞아. 내가 잡고 있어. 사람이 하나도 없지 빛이 있어서 더 이쁘다 근데 박사호가 계속 핸드폰 하고 있는게 안 이쁘게 나서사야 핸드폰 있다 해 진짜 너무 이 다. 그래, 집에서 엄마 시켜줄게.